가운데 난 우리며 모두 거리에 몰려 나와 목적이는 사람들 지금은 활기차지만 마지막 차가 오면. 헷갈린 정류장에서 도시함 가운데 사람들은 정말 많죠 하지만 나그 속에 혼자인 것만 같아 내가 아는 이들 하나 없어 가끔 상해 버스가 모두를 싣고 사라지. 너무 달라 모두가 떠나갔을 땐 이미 어두워 이미 어둠 짙게 깔린 정류장에서 이미 어둠 짙게 깔린 정류장에서 이미 어둠 짙게 깔린